오오오! 다행이고요. 오메가! 아! 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해만 남거 아니? 오, 맥도날은 괜찮다. 얘가 안 죽으면 돼. 얘안 죽으면 아, 지랄 났다, 씨. 그만해라. 이겼고 밑에 살아나고 뿅뿅 못죽이잖아 아 딜이 모자라 퓨이 잘나오네 이정도면 근데 얘가 다 맞아 칩칩 아, 47이네 씨. 어? 1 남았는데, 그 9로 마무리 가능? 마무리 가능. 나이스. 막 돕니다. 도발이 안 뚫려요? 벽벽이 일하는 중. 벽벽이 쉴 일하는 중. 한번 나오지만, 천복 없다는 거. 아버리야 이송이랑 아까 첫머리 맞아. 와, 이거 그냥 이겨 버리는데? 미쳤다, 진짜. 그냥 이겨 버리는데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귀여운데? 운애가 되긴데. 오메가 의 카운터 바로 다릴 오메가의 카운터는 다릴이었어 빠밤 아 빨리 얘네 죽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너무 설레 죽어 하아파가 죽어 옹옹옹옹옹옹옹 앵무새고 있잖아요 지금 오! 웅. 웅. 오옹 오옹 오, 오! 오! 오! 미쳤.. 미쳤다 심장이 심쿵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아쉽다 황금앵을 꼭 빼야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야뿔마 아씨 놈이또 안죽는다고? 볼수록 용용용야 마지막에 체력 들어가는 거 조금 서운하긴 하네 그래도 그냥 너무 높다 체력이 착착 어우적당 달려주고요. 큐트 200 1키오자 반반 나오네 그래도 아 얘가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씨 <웃음> 데려가게 됐네 짜르냐 마냐 같은데. 따르면 이기고 어 이러면 이긴거 같은데 지려 이게 조합이다 이말이야 아이고 탈핵만 있었어도 이겼죠 질수가 없지않나 음얘 남고 이겨 대방은 솔직히 데스윙 반사천벌 같은 전복임을 어. 있었으면 졌을때 워잉 워잉 워잉 워잉 오안 잘렸어 동에안 잘리면 돼가 아니, 아니 버텨. 아거라, 지거라, 지어. 쩔 건데? 와이, 어쩔 건데?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 이거. 56, 아직 대. 먼저 버텨네. 66 대, 딱 대.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웃음> 버텨, 버텨, 버텨. 어. 솔직한대 버텨. 오케이. The... The... The... The... The... Okay. 이게 종시 대기 지 이거 근데 리치킹 영능 안발렸으면힘들겠 제발. 제발. 가오르 거야. 내 운을 계속 시험구나 작은 야중이라이 하수인의 값을 손해 봤어.